아침 PCB 밸브 부품이 있어서 PCB 밸브 어떤 형태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PCB 밸브예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각진 부분 보이시죠? 이게 육각 렌치 그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떼 가지고 렌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 빼는 거죠. 이 뜨레드 이 나사산 부분이 이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스를 호스 클램프를 떼고 호스를 떼고 이렇게 가르시면 되죠. p c v 밸브 이게 역할이 뭐냐면 은 엔진 룸 안에서 스트레스 받은 오염된 가스가 밖으로는 나갈 수 있게 해주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있게 해주지만 안으로는 못, 못 들어오게 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밸브입니다. p c v 밸브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가 중요하고 아 이게 뭐야 아무 밸브라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이 엔진 안으로 가스가 다시 들어가면은 엔진 압력비가 틀려져 가지고 압력비 틀려져서 차의 엔진 광고등이 뜨고 차가 오작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PCB 밸브 이거는 한 4,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왜냐 이거갈아지지 않으면은 이쪽 안에 더러운 가스가 계속 나갈 때 유출될 때 이쪽 안에 찌꺼기가 여기도 쌓이게 되고 기계 기계인지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나, 나중에 막히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더러운 오염된 가스 압축된 공기가 밖으로 회수되지 않고 막혔기 이게 막혔기 때문에 안에서 스트레스받다가 엔진이 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갈아줄 그러니까 때 되게 중요해. 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주실때이 엔진오일 캐치캔 같이 장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현, 어, 현대 순정부품 사시면 얼마 안 해요. 2, 3천원 하나? 비싸봤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다 나와있지 않면쓸 거예요. p c v 밸브 p c v 밸브꼭 어, 기억하세요? 육각 렌치만 있으면 바로 끼신대요 엔진 오일 캐치캔 부분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차종은 수산 2014년 모델이고 엔진 오일 캐치캔 위치는 개인이 자기 그 판단, 판단 하에 여부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 수산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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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 고정되어있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걸쳐있습니다 위로 뜯으면 잘 뜯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엔진오일 캡치캔에 설치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이 엔진에서 나오는 PCB 밸브 구멍을 찾으셔야 됩니다 2014년도 수산 PCB 밸브 위치는 바로 엔진오일캡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 부분을 쇠로 만들어서 좀 천천거 같은 데낌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경고성을 준 약해. 참고로 이 PCB 밸브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는 거를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교체하지 않으시면 엔진에 때가 끼는 거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가르셔야 돼. 교체 시간 있습니다. 꼭 가르십시오. 제가 아, 추천해 드릴 만한 항목은 이엔진노이 캔을 다루실때이 PCB 밸브 또한 새 걸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타 이 p 죠 한번 하실 때 같이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 PCB 밸브 위치를 찾으셨으면은 이거를 육각 렌치라든지 서켓 렌치, 렌치로 돌려 따서 가르시면 됩니다. 진, 어, 원래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요만한 크기입니다. 피 c 비배도 이걸 따서 가르시고 이건 별개 얘기였고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일 캐치 캔 구조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엔진에서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로 엔진의 압력을 빼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엔진에서 그 압력 가스를 사람이 방국뀌듯이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엔진의 무리와 스트레스가 과해져서 엔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그 뒷받침해주는 도움을 주는 장치가 e t c b 가급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엔진이 숨을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공기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나온 배출가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환경오염이 대두가 돼서 이것을 밖으로 직접 내보내지 않고 이 오염된 가솔린 가스를 바로 그대로 엔진으로 되돌려서 재연소시키라는 어 그게, 어 그게 그 확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어쨌거나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차 엔진에는 무리가 가는 얘기죠 왜냐하면 pc 벨브를 통해서 나온 그 오염된 가스는 가솔린 가스 라든지 뭐불완전 완소된 연소된 그 가스는 다시 엔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 오염된 가솔린 가스가 다시 연소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그 안에 찌꺼기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한 상태로 장기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엔진 안에 때가 끼게 되고 그 때가 나중에 경화돼서 딱딱해져서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떨어져 나와서 엔진 피스톤, 피스톤 운동하는 곳에 그 피스톤, 그 피스톤 자체와 그 둘러싸우고 있는 피스톤 실, 피스톤 챔버 연동 사이에 방해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그 엔진 피스톤이라든지 그 실린더 부분에 상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상처가 벌어지거나 변형, 열 변형이 돼가지고 그 사이로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가지고 엔진 오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엔진 오일이 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한테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말이 엔진 누유 엔진 오일 누유 엔진 오일이 없어진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에 피스톤 운동하다가 피스톤하고 피스톤 실리, 실린더 이실둘 중에 하나든지 두 개든지 이것들이 다 상처를 받아 가지고 열 변형을 일, 일으킨다든지 금이 가거나 그런 상태로 운행, 운행이 운행 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뚫어 부러지고 엔진이 고장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가스를 이 통에 걸, 한번 걸러서 다시 엔진 재연소실로 돌아가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장치입니다 오일 캐치 케 이게 그기능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어게요 요게 PCB 밸브입니다 PCB 밸브각 차량 종류마다 이렇게 엔진에, 엔진 주위에 달려있는 PCB 밸브 위치가 틀리니까 그거는 각차 차 주부님께서 어, 체크 확인하셔서 PCB 밸브 위치를 먼저 찾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이게 원래, 원래 공장도, 어, 공장에서 생산될 때 원래 세팅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거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여기에서 pc 배발대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지금 어, 화면으로 잘 안보는데 이쪽, 이쪽 이쪽과 이쪽 이쪽 부분이 원래 연결된 상태에서 아무 걸음망 걸음 장치 없이 그대로 오염된 가솔린 가스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는 그게 순정 생산된 순정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 여기에 여기와 여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운행이 된 사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찾아서 호스를 떼서 그러니까 이 호스가 원래 이순정 부품 이 호스가 여기에 붙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호스가 이 호스가 이 호스가 원래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호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호스가 PCB 발부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이 호수를 빼서 빼서 여기 여기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구멍 이 호수가 원래 여기부터 있었는데 이걸 빼서 이 엔진 오일 캔 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입 하나는 나, 나가는 입즉 들어가는 입을 어디다 위치하냐면 이쪽이 이쪽이 들어가는 입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치하실 때 이쪽에 엔진, 그, 압력 가스가, 배출 가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걸음, 걸음 여과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재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은 엔진에서 나온 오염된 가스가, 여기 PCB 밟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엔진 오일 캔에 들어가서, 걸러지고 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색깔별로 말씀드리면은 p c b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빨간 호스를 통해서 오염된 가솔린 휘발유 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 빨간 호수요. 빨간 호수 그리고 오일 캐치 캔이 들어가는 입을 통해서 그 가스 오염된 가스가 들어가고 이 오일 캐치 캔 안에서 여과 장치를 이용해서. 여과 양실 이용해서 깨끗이 걸러진 그 가스 공기가 다시 이 검정 호소를 통해서 엔진 재운소실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아, 안쪽에 이게 기본 오일 캐치 캔 원리입니다.